데이터 스트럭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는 자, 다음과 같은 학습, 목, 학습 목표로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 자,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었고요. 3강에서는 비수치 데이터, 즉, 문자나 또는 문자열, 들은, 문자열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들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강의 목차는 자, 비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 이진화 십진 코드, 자, BCD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것이 확장된 표준 이진화 십진 코드. 그리고 8비트를 표현하는 EBCDIC 코드. 주로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스키 코드. 자, 7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각각의 코드가 가중치냐 또는 비가중치냐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이강에서도 보셨던 자, 슬라이드입니다 자, 자료의 표현은 자 표현은 수치 데이터와 비수치 데이터 표현이 있는데 이강에서는 수치 데이터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십진데이터 형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고정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수치 데이터의 표현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자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그리고 논리 데이터의 표현은, 포인터 데이터의 표현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은, 자,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BCD 코드, EPSD 코드, 그리고 ASCII 코드, 그것들의 가중치와 비가중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치적 자료의 표현은 주로 과학적인 계산에서 사용을 하죠. 그러나 비수치적 자료의 표현은 문장을 편집한다든지 문헌 정보를 검색 또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번역에 그 문자로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문자 데이터의 경우 알파벳 26자.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10자, 자, 그리고 특수 문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36개 이상의 요소를 나타내는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글의 경우에는 24개의 자모음과 자 그리고 여러 개의 복합 자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문자를 표현하는 데는 최소한 네, 6비트가 필요합니다. 출력과 자료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문자를 코드에 추가를 하게 되면 6비트보다 더 많은 비트 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자열은 컴퓨터 내부에서 문자 한자 한자 단위로 기억되기 때문에 수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는 이진 기호로 기억되고요. 문자 하나를 이진 기호로 표현할 때 보통 여섯 개에서 여덟 개의 비트로 구성된 문자를 우리는 바로 정보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자료의 표현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 그것이 바로 6비트의 BCD 코드, 7비트의 아스키 코드 그리고 8비트의 EBCDIC 코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 첫 번째 BCD 코드입니다. 자,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이야기하고요. BCD는 바이너리 코드, 자, 데시멀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진화 십진 코드는 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진수를 사용하는 데 가장 보편화된 코드이고요. 자, 이진수 네 자리를 즉 4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네 자리를 각각의 값에 따라서 8, 4, 2, 1로 나타내고 10진수 0부터 9까지를 표현하는데 이 4개의 비트를 가지고 조합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코드는 4자리씩 구분돼서 10진수 1개를 표현합니다 즉 10진수 자릿수마다 1대 1로 매칭이 돼서 이진수로 표현 이진수로 변환한다는 거죠. 아. 따라서 BCD 코드는 10개의 코드만 갖고 0에서 9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BCD 코드를 구성하는 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이너리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8, 4, 2, 1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바이너리 파워는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자리가 2의 0승이니까, 아, 기게 값은 1이구나. 두 번째 자리수는 2의 1승이기 때문에 2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자리수에는 4, 네 번째는 2의 3승 8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8421 코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1001이라고 하는 이진수 값이 있습니다. 저 값을 십진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각 자리수에다가 1001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8에다가 1을 집어넣고 4의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고 2의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고 1의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001이 되는 거고, 그 값을 10진수로 변환시키게 되면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0진수의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 등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겁니다. 자, 왼쪽에 10진수가 있습니다. 1037. 자, 1037이라고 되어 있는 10진수의 값을 각각 단위별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10진수 하나의 자릿수가 각각 1대1로 매칭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첫번째 1000단위에는 1037에 1 0 0 0의천이0천은1이 되겠죠 1000 1이 되잖아요 그래서 841코드에 1만 들어가기도 고 100단위에는 0입니다 10단위 1단위를 우리가 다 대입할 수가 있겠죠 자 7, 5, 8, 1 마찬가지죠? 천 단위에서는 7000, 백 단위에서는 500, 십 단위에서는 80, 일 단위에서는 1. 그것을 841 코드에다가 각각 대입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819 십진수 값이 있네요. 2819. 자, 천 단위는 2, 백 단위는 8, 십 단위는 1, 그리고 일 단위는 9. 아, 841 코드에 의해서 각각의 자릿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것이 바로 이진화 십진 코드, BCD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한 표준 이진화 십진 코드가 있습니다. 자 표준 이진화 십진 코드는 자, 제2세대 컴퓨터 대부분에서 사용되던 자, 코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4비트의 BCD 코드에 두 개의 비트를 더, 자, 더해서 십진수 이외에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841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디짓 비트가 있고요 앞에 A와 B 두 개의 비트가 추가가 돼서 존 비트가 있고 맨 앞에 C라고 되어 있는 코드는 페리티 비트입니다 즉 오류를 체크하는 비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존 비트에는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00일 때는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표현을 하겠다. 01일 경우에는 문자 A에서부터 I까지 표현을 할 거고, 1 0일 경우에는 문자 J에서 R까지. 1일의 경우에는, 11의 경우에는 문자 S에서부터 G까지 표현을 하겠다. 아, 그래서 존비트의존비트에 00일 경우에 존비트가 00이고요, 디지, 비트, 디지 비트가 00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존비트가 00이면 아 숫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디지 비트가 001이라면 숫자 1이구나 라는 값을 알수 있다는 라 거죠 만약에 존비트에 01이 들어왔습니다 01이라는 얘기는 문자 a에서부터 i까지 표현할 수 있는 존비트 값이 되는 거고 DGPT에 0001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문자 A부터 I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A가 뭐니까 0001이 되는 거죠. 대신에 좀비트가 뭐가 들어가요? 0,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억장치 단어의 길이가 6의 정수배인 컴퓨터에 굉장히 적합한 코드가 되겠고요. 자 4개의 DGPT 안에 2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좀비트가 있다. 존비트는 영수 문자를 코드화하는 데 사용을 한다 00, 01, 10, 11로 문자를 표현하는 데 코드화할 수 있고 비트와 숫자, 비트 A와 B 그리고 디지 비트 8421 이것들을 조합해서 숫자인지 영문자인지 특수문자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앞에 페리티 비트는 코드 체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비트가 페리티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 이지나 십진 코드의 코드표가 되겠습니다. 코드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맨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000000으로 000, 되어 있잖아. 앞에 두 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존 비트라고 했죠? 자이존 비트는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아, 표현하는 값이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00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라고 했잖아. 숫자인데 디지피트가 0000이에요. 아, 숫자 0이구나라는 결과값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자 A 한번 볼까요? 자 A는 01, 00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01이 뜻하는 존 비트의 01은 아, 문자구나. 문자인데 A에서부터 I까지 표현하는 코드구나 그래서 0, 1은 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뒤에 0, 0, 0, 1은 A부터 I의 첫 시작인 A라는 문자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표준 이진화 10층 코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8비트 체제로 만들어진 EBCDIC 코드가 있습니다 자, 8421 코드에서 아, 디지피트 4자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자리가 앞에 네자리가존 비트인데요 AB는 앞에서 보셨던 표준 이진화 10층 코드가 같고 C와 D는 그것들의 00, 01, 10, 11 마찬가지로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를 표현하고 그리고 특수문자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존 비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BC, DIC 코드도요 다음과 같은 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존 비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갖는지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7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아스키 코드입니다. 자, 아스키 코드는 자, 미국 표준 코드로 7비트 이진 코드로서 많은 컴퓨터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코드로 인해서 정보의 호환성에 제한이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자, 미국 표준 협회에 의해서 제정된 코드이고요. 자, 7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의 7승. 그래서 1 2 8가지의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 비트 네자리 그리고 존 비트 세자리 그래서 0, 1, 0일 경우에는 특수문자 0, 1, 1의 경우에는 숫자 1, 0, 0일 때는 a에서부터 5까지 101에서는 대문자 p에서 z 까지 110은 소문자 a에서 자 5까지 111은 소문자 p에서 z 까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도 아스키 코드의 코드표가 되겠습니다 자 상위에 100, 자,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게 되시면 상위는 100, 그리고 하위는 0001이 아, 값이 대문자 a를 표시하는 코드구나 자 이러한 코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가중치 코드입니다 가중치란 무엇인가요? 각 이진수 자리에 고정된 수를 가지고 있는 코드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비가중치 코드도 있겠죠. 가중치 코드는 각각 자리에 고정된 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비가중치 코드는 고정된 자리에 각각의 값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 코드는 코드화한 각 자리 이진수를 A4, A3, A2, a 1이라고할때 이진화 10진 코드, B, C, D는 똑같이 배열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BCD 코드를 8, 4, 2, 1, 각각 자리마다 여기는 8, 세 번째는 4, 두 번째는 2, 첫 번째는 1. 자, 이런 식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가중치 코드라고 한다. 자,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는 8, 4, 2, 1 코드가 있고요. 2, 4, 2, 1 코드. 그리고 5, 4, 2, 1 코드로 그의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자, 가중치 코드의 첫 번째 8, 4, 2, 1 코드입니다. 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가 되겠고요. 자, w, W4라는 자리에 8. 그 다음엔 4.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1. 그래서 8, 4, 2, 1 코드가 된다. 10진수의 값을 2진수로 변환시킬 때 각각 비트 자리스마다 고유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더하면 10진수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0에서부터 9까지.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 자, 10진수 9라는 값을 8, 4, 1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자 1, 0, 0, 1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8, 4, 2, 1 코드에서는 자, 10에서부터 15까지는 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2, 4, 2, 1 코드는 8, 4, 2, 1 코드에서 맨 앞자리가 2로만 바뀌는 고정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가중치 코드고요 자, 2, 4, 2, 1 코드의 장점은 각 자리수, 이진수 0을 1로, 1을 0으로 바꿈으로써 보수의 값을 간단히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보수 코드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진수의 상호 교환에 의해서 보수를 얻는 코드를 자보수 코드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보세요. 10진수 4가 있습니다. 10진수 4를, 10진수 4를 2, 4, 2, 1 코드에다 대입시키게 되면 무슨 값이 나와요? 0, 1, 0,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십진수 5를 241 코드로 바꾸게 되면 1, 0, 1, 1이 나옵니다 즉 4와 5가 자 보수가 되는 거예요 0을 1로 1을 0으로 보수 표현의 값과 동일하다 그래서 241 코드는 보수를 간단히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 개념으로 비가중치 코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비가중치 코드란 각 이진수 자리에 고정되지 않은 수를 가지고 있는 코드다. 각 상황에 따라서 사이즈가 제 각각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중치 코드는 자, 3초가 코드, XS3 코드가 있고요. 2중 5 코드, 3중 5 코드, shift count, gray 코드 등이 B 네, 가중치 코드에 해당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B 가중치 코드의 첫 번째, 자, 3초가 코드입니다. XS3 코드죠. 자, 이것이 B 가중치 코드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가 되겠고요. 3초가 코드는 앞에서 우리 BCD에서 배웠던 841 코드에다가 3을 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841 코드로 5, 1 0을표현 했습니다. 자, 그러면 841 코드는 각각의 1 0진수 값을 1대1로 매칭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0100 10001 0000 거기에다 3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0 1 0 0 0, 0 0 0 1 00011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841 코드를 510으로 표현하게 되면 앞에 0100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긴 잠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00이 아니고, 뭐예요? 0, 0, 0, 1, 0, 1, 0, 1이 되겠죠. 0, 1, 0, 1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0, 1, 0, 1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자, 510을 표현하면, 510에다가 3을 더하면 513이 되잖아요. 그래서 3을 더하면, 0, 1, 0, 1, 0, 0, 0, 1, 0, 0 1, 1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게 3초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레이 코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코드이기도 한데요. 그레이 코드는 광학적 또는 기계적 축 위치 부호의논리 사용이 되고요. 가중치가 없는 코드이므로 연산에는 부적당합니다. 그러나 AD 변환기나 이출력 장치 코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레이 코드입니다 특징은 단일 비트가 변화하여 새롭게 코드가 되는 건데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시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레이 코드는 AD 변환기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나 또는 입출력 장치 코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가 그레이 코드다 자, 또한 에러 검출 코드가 있습니다. 자, 10진수를 코드화하여 2진수로 나타냈을 때 잘못된 정보를 검출하거나 정정할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우리는 에러 검출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러 검출 코드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패리티 체크, 비키너리 코드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페리티 체크예요. 페리티 체크는 두 가지로 또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오드 페리티와 이분 페리티가 있습니다. 즉 홀수 페리티와 짝수 페리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일의 개수를 홀수에 맞춰서 오류를 체크하는 것을 오드 페리티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의 개수를 짝수에 맞춰서 오류를 체크하는 것을 이분 페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밍코드는 무엇일까요 자 앞에 있는 에러 검출 코드는 에러 검출 코드는 단순히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찾, 찾을 수만 있습니다 에러 검출을 할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해밍코드는 에러의 고정, 교정까지 할수 있는 거죠 즉 에러를 발견하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코드가 해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와 에러 검출과 수정을 위한 패리티 비트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 해밍 코드는 수학자 리처드 웨슬리 해밍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고요. 대부분 마이크로칩 디바이스에서 지금 채택돼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밍 코드는 좀 약간 복잡합니다. 패리트 비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패리트 비트는 각 최하위 비트에서부터 2의 n승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1, 2, 4, 8 순위로 패리트 비트, 비트가 배치가 돼서 그것들을 익스크리시브 5화라고 하는 값을 표현, 논리적인 표현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에러를 찾고요. 그 에러가 몇 번째 비트에서 에러가 있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을 교정까지 할수 있는 코드가 해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강에서 이야기했었던 자, 비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문자와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 여러 가지 코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제를 하나 풀어보시면 자료에 관한 설명중가 과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 2, 3, 4가 있습니다. 자, EBC, DIC 코드는 데이터 통신용으로 널리 쓰이며 특히 소형 컴퓨터용으로 쓰인다. 데이터 통신용으로 쓰이는 코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EBC, DIC 코드인가요? 데이터 통신용으로 쓰이는 것은 바로 ASCII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IBM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대형 컴퓨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자료의 가장 잔인, 작은 단위는 비트고 부동소수점 방식의 특징은 비트를 찾아내과 동시에 정밀도가 낮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는 1번이 잘못된 것을 1번 잘못됐고요. 아스키 코드 자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다. 아스키 코드는 7 비트로 표현되고 IBM사에서 개발이 됐고 대형 컴퓨터용으로 쓰인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패리티 비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보 표현의 단위에 여유를 두기 위한 방법이다. 기수 체크에 사용될 경우도 있다. 오수 체크에 사용된다. 에러 검출용 비트이다. 자, 패리트 체크는 오류를 검출할 때 사용되는 에러 검출용 비트고요 패리트 비트는 기수 체크와 우수 체크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오류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표현 단위에 여유를 두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강의 내용입니다 자, 자료 구조의분류에서 문자와 문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코드들에 대해서 3강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